자, 오늘은 저희가 역대 상하 말씀을 어, 어, 다룰 텐데요. 먼저 우리가 구약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창출래민신, 여러분 이미 암기하고 계시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출래민신 자, 장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아 거다 그냥 자동설계 외워져요 노래로 자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까지 했던 게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역대학까지 바벨로 포로 이전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로 보면.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다서 요나서, 미가서, 나옴서 하박국서, 스바냐서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렇게 쓰여진 소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오경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것들이 보면 욥기가 있죠. 욥기는 창세기하고 시대가 좀 비슷합니다.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졌던 걸로 여겨져 있고, 시편은 주로 다윗, 시에 의해서 쓰여졌죠. 잠원,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게 시가서입니다. 저희가 바로 포, 바벨론 포로 이후를 다루는 에스라서, 느에미에서 에스더를 끝내면 바로 저희가 시가서로 가서 이 욕기부터 아가서를 우리가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서들을 보면 우리가 그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특히 이스라엘이 멸망기로 접어드는, 유다가 멸망기로 들어서는 시기에 또는 이스레 어, 유다가 멸망한 시기에 쓰였던 것들이죠.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예가,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학계서, 에 스가레아서, 말라기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약을 간단히 살펴볼까 아마 이 순서대로 저희가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의 성경 공부는 지금 성경 통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기존의 성경 공부와 다릅니다. 저희 성도들 분들께서 성경을 좀 읽으십사하는 바램에서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목적으로 어 지금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시대순으로 한번 봐보죠. 시대순으로 보면 창세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게 엽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와 사사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게 룩기죠. 룩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상에는 주로 사무엘과 사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사무엘하는 주로 누구죠?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열1기 상하 는 솔로몬과 다음에 남북 분열 시대의 왕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식의 역대상 역대하가 나오는데 역대상하 는 주로 다윗 계열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남유다에 대해서만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의 그 역사적인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 남유다에 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대상어는 다윗 왕가에 대해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다루면서 에스라서 에스터서 느헤미야가 쓰여지죠. 자 여기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시기에 있었던 시가서는 어, 체험서는 시편, 시편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죠? 아이고. 다윗,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죠?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언서를 보면 오바다서, 요엘서, 연나서아모스서 호수야서, 미가서, 이사에서 나움서, 수반에서에레미아서 하박국서가 이 시기에 쓰여져 있죠? 에레미야가 이쪽으로 가면서 바벨론 포로시기죠 에레미아예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다음에 포로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 이렇게 이런 예언서들이 쓰여져,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그 선지자들 활동 지역을 저희가 한번 봐볼게요. 자, 북 이스라엘의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물론 엘리아가 엘리야고 엘리, 엘리사가 있지만 이 사람들, 성경을 쓴 사람들 위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호세아,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가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저기 아수르에는 누가 있죠? 읽어보세요, 여러분. 연화, 나움이 있네요. 아수르에 대해서 연한 선지자들이죠. 유다에는 포로, 바벨론 포로 이전에 누구누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아 하박국이 있었죠. 포로 시기에는 에레미아 에게가 있었고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는 누구와 누가 있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었죠.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누가 성경을 썼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썼네요. 다음에 에돔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 누구였죠? 오바데아가 있었죠. 자... 계속해서 보면 근데 애언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 이후에도 아히야, 예후, 미가야, 오벳, 이도오바데아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도 사약한 선지자들이 있죠. 누가 누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스마야, 스마야 이또, 오베 아사리아 하나니 예후, 엘레셀, 엘레셀 아시아, 홀다 아시아, 우리야 예 여러분 뭐 처음 들었다고요? 예, 괜찮습니다 <웃음> 자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구약 선지자들 활동한 시기와 장소를 좀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오바데아,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있었죠. 이게 지금 분열한국 시대죠. 죄송합니다. 분열한국 시대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할것 없이 있었던 선지자들이죠.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오바데아는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요엘은 유다, 다음에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아모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고 미가 이사야는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이제 남, 남유다만 남았었죠. 남유다 전속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훔, 스바냐, 에레미아 하박국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다에는 누가 있었죠? 에레미아가 있었죠.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에 있었습니다. 자, 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자, 그래서 사실상 그 이전에 다니엘, 에스겔은 이미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어요. 1차, 2차, 3차에 어 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어, 다니엘은 바벨론 우리 유다가 멸망했던 그 연도에는 이미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 누가 누가 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 포로 이후 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우리 역대기도 사실상은 역대상 한 권이죠. 한권인데 저희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띠 디. 자, 이게 단모음이죠. 단모음 뒤오는 쉐바는 발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브가 되우냐? 띠브레 시작. 띠브레, 띠브레, 띠브레. 다음에 자, 이 하가 오면 이건 정관사예요. 자, 근데, 자, 정관사이고, 여기에, 요드는 모음 성격을 갖는 자음이에요. 이발음이에요 사실. 하야니까 하야죠, 하야. 자, 하야, 읽어보세요. 하야. 하야. 하야밈. 하야밈. 하야밈. 자, 근데 저희를 보면, 이게 지금 그 날들에, 이미 오면 뭐죠? 여러분? 이미 오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요음이라는 게 있는데, 야밈하면, 그, 뭐가 되죠? 복수형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그 날들의 사건들이죠. 근데, 저, 히브리어는 연관관계가 있죠? 뭐냐면, 수식 받는 게 변해버려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수식 받는 게 형태가 변해버려요. 수식 하는 게 형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수식 하는 건 형태가 그대로일 거, 그 날들의, 자, 사건들이, 형태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히브레의 독특한 문법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띠브레 하야밈 시작! 띠브레 하야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가 있죠? 요, 여러분 파라가 있죠? 파라는 뭐죠? 옆에, 옆에, 전치사죠? 옆에 있는, 옆에서 자, 이게 데이죠. 자, 이거 데이, 데이. 파라데이, 파라데이. 포메나. 포메나 데이 포메나 데이 포메나 데이 포메나 파라데이 포메나 파라데이 포메나 파라데이 포메나 포메나가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제 옆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것들이 빠져버리는 것들, 간과한 것들을 정리했다라는 거죠. 자, 파라데이 포메라가,는 이제, 우리가 11기 상하, 사무엘 상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는 것은, 자, 다이도 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봤다는 의미가 이제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자, 그걸 우리는 영어로, 자, 크로니클을 이라고 하죠. 크로니클스. 크로니클스. 우리가 크로니클은 이제 일반적인 시간이죠. 연대죠. 하나님과 만남을 다른 특별한 시간을 뭐라고 하죠?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하죠. 그건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특별한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저자가 누굽니까? 에스라. 에스라죠. 에스라. 에스라가 자 저자이고 에스라는 굉장히 모세의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뭐죠? 간과한 것들은 이제 빠진 것들을 다루었죠? 뭘 빠졌을까요?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 하에서 열한기 하까지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한 시기를 다른 관점에서 봤죠. 어떤 관점에서 봤어요? 다잇 왕가 중심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 자, 그 입장이 가장 크고요. 자, 자, 지금 열한기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봤다면 역대기는 뭐죠? 이 역대기 상하는 포로 생활에서 약속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의 관체험에서 유대 역사를 본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이것은 자 기존의 사무엘하부터 열한기 상하가 있는데 왜 역대기 상하가 필요하냐? 그것은 첫 번째, 다윗 안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 포로 귀한 이후의 관점에서 유대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역대 이상화가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거 자주 봤는데 우리가 어,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과 사울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자 사무엘 하와 역대상은 누구를 다루어요? 주로 다윗을 다룹니다 다음에 솔로몬과 남구, 남북 왕국의 분열 시기는 11기 상하와 역대 하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 상하에는 다윗 왕가 밖에 나오질 않아요. 북왕국에 대해서는, 즉,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좀 역사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어요? BC? 722년에 망했죠. BC 722년을 꼭 적어놓으세요. 누구한테 망했죠? 예, 아시리아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남유다는 몇년도에 망해요? BC 586년에 망하고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인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이 멸망기의 왕들을 보면 누건누가 있죠 이 17대 왕은 여호아하스가 있죠 여러분 여호아하스 따라해보세요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김. 김. 김. 김. 시드기야.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있고 바벨론 포로기가 있고 다음에 귀한시기가 있습니다 자, 포로기는 학자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는데, 자, 귀한 시기가 몇 년, 세 차례에 걸쳐지죠? 몇 년도에 이루어지죠? 1차는? 537, 458, 444. 음. 자, 근데 우리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다고 하죠? 여기에 1차 포로 시기에 60을 더하면 얼마죠? BC? 597년도가 되죠. 아마 그래서 이 누구죠? 아까 이 지금 제가 자 아마 다니엘이 1차 포로식에 끌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때 다니엘이 끌려간 시기로부터 1차 포로가 끌려간 시기로부터 어 70년 후인 537년에 어,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때 이제 포로 귀환을 아까 읽은 말씀이 의하면 누구 때 이루어졌어요, 포로 귀환이? 고레스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되죠. 예? 여러분, 자, 이미 여기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레스 2세. 2세가 지금 이 시기에 1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지죠. 스룹바벨과 예수화가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다가 에스라 사장이 오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캄비세스 2세, 어, 스메르데스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다리오 1세에 자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되네요. 그 아스웨로 1세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데, 이때 에스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아닥사스타 1세 때 에스라의 귀환, 이게 이제 2차 포르귀환, 다음에 느에미야 귀환, 이게 3차 포르귀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예언이 아마 이, 이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포로기왕과 관련해서는 페르시아 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2세로부터 아닥사사 1세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은 기록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정책성 확립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 가장 큰 목적이 이스라엘은 예배의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누가 강조됐을까요? 역대상하에서는. 당연히 레위인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반성을 촉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다음에 세 번째로 종교적인 제2회복을 꿈꾸며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자 신학적 특징을 저희가 한번 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관을 보면 지금 여러분 그 지금 뭐냐면 들어가자마자 적보가 나와요. 적보가 나온 게 뭐죠? 여호와께서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거예요. 자, 자 신관은 여호와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도움은 덧없는 것이란 걸 지금 나타내고 그 그것은 또한 신뢰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에 예배는 두 번째가 예배관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지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야, 예배가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자자 자, 여기에 좀 메시아 신앙이 있어요 메시아 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이나 대리자에 불과하고 그러기에 왕은 항상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 사람들은 왜 다이드 왕조를 중심으로 썼을까요? 그것은 다이드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에 다시 소생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메시아 신앙과 영관이고 자, 그 다음에 백성은, 자, 여기서는 국가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종교를 더 강조하고 했고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주축에 대한 세계 만민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심판과 회계인데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면 신명기사관과 역대기사관이 있어요. 신명기사관은 확실합니다. 권선징하, 권선징하 개념이고, 근데 역대기사관은 <웃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보호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 성화는 신명기를 읽어, 읽어보세요. 너희가 죄를 범해 너희가 벌할 거다. 선을 하면 내가 환대할 거다. 복을 줄 거다. 이게 나와 있고요. 역대기 성화는 오히려 하나님을 회계로서 찾는다면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게더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역대기,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레이윈들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역대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레이윈의 설기로, 설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특징이 있으니 여러분이 이것을 감안을 하시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역대기 상하를 보면 여러분은 네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족보. 족보. 다윗. 다윗, 솔로몬, 솔로몬 남유다. 남유다. 자, 눈 감고 외워 볼 거예요. 시작. 족보, 족보 다윗, 다윗, 솔로몬, 남유다. 남유다. 이네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족보는 지금 뭐냐면 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었다. 조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러면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기까지 계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어떤 족보를 말한다는 건 뭐죠? 어떤 역사적인 정통성을 말할 때이 족보를 우리가 항상 이용을 합니다. 두번째 다윗의 통치가 나오고요.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는 과정이 22장으로부터 29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역대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통치하는게 나오는데 자 솔로몬이 이제 취임을 해서 통치를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통치하면 이제 죽은 시기까지 역대기하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움으로써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인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죠.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유,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호세아 왕때 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다음에 어, 남유다는 시드기아 왕때 BC 586년에 어, 바벨론, 실바벨로니아 제국에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대 상하에서는 족보와, 족보는 정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죠? 족보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후, 이후에 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맞다, 진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저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 남유다 왕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족보, 첫번째 족보, 두번째 다윗, 다윗. 세번째 솔로몬, 솔로몬. 네번째 남유다. 남유다. 네가지만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이 지금 족보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1장을 펴세요. 역대상 1장을 펴보세요. 1장 1절로 4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렐 야렛 예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시점이 언제 정도 된다고 했어요? BC BC 4천년전 정도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에녹은 언제 정도 인물이에요? BC 3500년 정도 되는 인물이고요. 노아는 빛이 3000년경 되는 인물이죠. 홍수는 언제쯤 있었어요? 빛이 2500년 정도에 있었고 우리 그리고 아브라함은 빛이 2000년 정도의 인물이죠. 모세는 빛이 1500년경 인물이죠. 다윗은? 다윗, 솔로몬은 빛이 1000년경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500년경, 586년에 유다가 망했죠. 그 다음에 7 0년 있다가 BC 400년경에 이런 아마 지금 이그 역대기 상하가 쓰여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9장은 지금 어, 아담으로부터 포로 기간까지 족보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족보를 쭉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1장 1절로 2장 2절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자 1장 28절로부터 2장 2절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을 이 개, 자손이 지금 누구죠? 유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자손이죠. 이 이스라엘 이 자손은 몹이 못살게 못 굴던 민족들 어디가 있죠? 미디안 위대한, 누구 자, 누구 자녀예요? 아브라함 자녀, 그두라로부터 낳은 자녀죠. 자, 그 다음에, 모압과모압과 안모는 누구 자손이죠? 아브라함 조카인 로의 자손들이죠. 에돔은 아브라함의, 예서가 아브라함의 손자 정도 되죠. 이삭의 아들이니까. 다 보면, 아브라함과 연관된 족속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지? 아랍족속들이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도 아랍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자, 이게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 뭐죠? 항상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은 같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같은 뿌리에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선한 것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파 시대의 계보를 보면, 2장으로부터 8장까지 나오는데, 자, 보면 이 구조가 재밌어요. 항상 이 구조거든요. A1, B1, C, B2, A2. 왕조 계열 누가 있죠?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가 서술이 되는데, 끝에 8장에도 보면, 왕조 계열인 베냐민 지파가 서술이 됩니다. B1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남쪽과 동쪽 지파가 서술이 되고, B2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의 북쪽 지역이 서술이 됩니다. 북쪽 지역에 있는 담과 납달리 이런 족속들이 어, 지파들의 적보가 서술이되는 7장에 나오죠. 그리고 6장에 6장에 중심에 이치 누가 있어요? 레이 지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레이 지파를 굉장히 역대기 서에서 이 강조가 돼요. 레이 지파가. 자, 그래서. 자, 지금 왕조계열 유다지파를 보면 여기를 보면 다윗의 적보는 포로 이후의 시대까지 기록되었고 다윗의 언약이 포로기한 공동체까지 연결된다는 걸보여줘 뭐예요?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되 자, 근데 꼭 여기서 여러분이 사장은 사장의 나오는 야베스 이야기는 좀 한번 읽어보죠 사장 역대상 4장 9절을 펴보세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저희가 등장하는, 야, 등장하는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응.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아옵소서하였다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자 지금 이건 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역을 넓히셨다, 그걸 구했던 걸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온유했던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아베스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이러한 것들을 구했고 아마 이런 축도,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온유한 자에게는 뭐죠?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했요 하나님께서. 지어, 지역을 넓히시고 주에서로 나를 도우사, 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온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구장에 보면 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장을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이때 아니면 생전을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9장에 우리가 9장 1절을 보면 자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이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줄을 치세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 갔더니 자 왜? 범죄하니까 사로잡혀갔던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유다적보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10절로부터 누가 나와요? 돌아온 레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9장 35절로 44절에는 사울의 적보가 나오고 있죠 지루하시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윗의 통치에서 저희가 9장 35절로 29장까지를 보면 다윗왕조가 이제 수립이 되는데 자, 9장 35절로 44절은 사울의 적보고 나오고 10장 1절로 14절은 14절은 누가 나오죠? 사울왕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사울왕이 뭐가 잘못했어요? 사울왕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아말록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의 죄를 또 범했던 거죠. 또한 뭐죠? 제사는 선지자가 드려야 되죠. 사물해야 해야 되는데, 초조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 가르침을 받았죠.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울은, 사울 왕관은 없어지고, 다윗이 이제 1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저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이제 용사들을 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지금 많은 거렁뱅이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 사람들의 앞잡이였던 거죠 세상 말로 보면 이들을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자쭉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각 지파에서 이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서술을한 다음에 13장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언약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언약계로 옮기다가 좀 실패를 해요. 13장 구절을 좀 펴보세요. 자, 13장을 좀 펴보세요. 일단 13장 5절로 14절을 한 절씩 교독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10월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락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에게를 매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다브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도네 타작 마당에서 일어나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다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찌르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 돔무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자, 그렇게 됐고 이제 14장에 보면 다윗의 그냥 이제 통치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14장 8절부터 보면 블레셋을 또 물리치게 되죠. 물리치, 물리치게 되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드디어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15장 1절에서 16장 4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 제가 제이 사람이 아마 성령이 임해서 감사 찬양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아사베 찬양에도 언급이 됩니다. 10편, 94편, 105편, 106편, 47절로 48절에 언급이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16장을 다 펴보세요. 16장 7절로 36절까지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는지 저희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야지 말라 하셨도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극진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보다 경애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밖과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매일 한번 이런 기도를 감사 찬양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거 보니까 시편을 본듯 아시죠 네. 자 지금 개가 이동한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야백 전투에서, 이제, 지는 바람에 괴를 빼앗겨버리죠 근데, 지금 다곤 신상 앞에 놨더니,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아소드에 이제 독한 종기 재앙이 내리자, 가드로 옮기죠. 가드 성읍에서도 독정이 바라니까, 이제, 이 블레세드인들이 에그론으로 옮기죠. 자, 에그론에서 이제 베세메스로 이제 줘버리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자, 다이 때까지 기란 여아림에 머무는데, 이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족을 자 했는데 우사가 죽는 바람에 3개월 동안 오베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되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여부스 종족으로부터 빼앗은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개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9장부터 22장까지도 이제 다윗의 통치 다윗왕함의 수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7장에 보면 그 다, 지금 기본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17장 1절을 보면 그 여호와의 이제 나단을 통한 여호와의 이제 그 이제 계시와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자, 제가 마지막 부분을 좀읽어드리면 1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여 왕이가 영원히 경고를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체크를 해놓으세요. 감사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 우리가 17장 16절로 27절을 한 절씩 겨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왕이 여호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시고, 대한 모든 나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신을 세우실 것을 믿으 듣게 하셨소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주의 영원히 영원히 주께서 맨 한번 감사기도는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장과 20장은 이제 다윗의 업적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지금 뭐죠? 지금 이제 연전연승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메색도 치고 자유브라데 강가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암몬과 아람을 치고 블레이의 사람과 싸우고서 이기게 되죠. 다윗이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사단이 그 사단이 또 충동질해가지고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뜻에서 타작마 등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자, 이게 참 다윗이 굴곡이 많은 인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이 착하신 자가 죄가 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잘못 어떤 죄를 지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잘 산다.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버린 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윗의 전쟁을 보면 다윗이 남방으로부터 지금 이쪽 동부 산악지형에서또 북부까지 또 서한 서부의 해안평야지역까지 다 치고 정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윗이 한일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예요. 자, 다윗이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장군이었죠. 사람을 많이 죽였죠. 그래, 피를 많이 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허락지 않으시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은 누가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를 하는데 성전 건축자는 솔로몬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설계도 성물의 성계도를 다윗에게 주었고 이것이 한번 솔로몬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 자 28장을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열왕역대상 28장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여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줄을 쳐놓으세요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 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소집을 해서 이제 지시하면서 솔로몬에게 구절해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줄을 쫙 쳐놓으세요. 그런 즉 이제 나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헌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11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관과 그 다락과 골방과 속재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주고 솔로몬의 설계들를다 넘긴 거죠 자 그래서 자 20절에 보면 2 0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0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너,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9장으로 넘어가고서 29장 전반부에는 성전 건축에 쓸 애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성전 건축에 쓸 애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감사기도 몇번 나왔어요? 지금 몇 번째 입장? 세 번째 입죠 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29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10절로부터 25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어, 저부터 어,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하여 호 감설시가 권능과 영광과 힘과 위험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하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니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한테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무대와 무거운 나라 세상에 있는 나비그림자아 마치고 무릎이 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움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그 영혼이 있는 주의 백성이기장저을 즐거움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사오니가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목소리> 또내 안된 성원에게 성폭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검도와 윤례를 지켜이니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와다윗의 왕이 아니 이스라엘의 그 명령을 종하 모든 반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예.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함으로 역대상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역대상은 맞춰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역대상에 다윗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몇번 나와요? 세 번. 세번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윗왕과 솔로몬이 솔로몬의 왕국의 영토를 나타내는데. 거의 지금 이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대왕국을 건설하였죠. 자, 지금 이제 역대하로 가면 역대하 1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지금 1장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죠. 다윗도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솔로몬도 아마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 산당에서 천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고, 지혜를 구하게 되죠.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장 7절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노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기게 없어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기가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능이 재판하리까 이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자네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뒤로 가면 2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겠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이제 두 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기둥 이름이 뭐죠? 오른쪽 것은 야인이라고 47절을 보세요. 3장 47절. 3, 3장 17절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 오른쪽에 것은 야인이라고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했죠. 그리고 그래, 여기서나 규빗은 여러분, 그, 대략 한 50cm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감안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봉헌을 이제 드리는 게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나니다언약계가 옮겨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솔로몬의 축복 및 기도가 6장에 나와요. 성전 낙성식을 하고 자 7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자 여, 저희가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6장 12절로 12절로 42절까지 나와요. 6장 12절로 42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분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쯤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 6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동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생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미 다이에게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네,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기 오늘날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에 하나님 주님 는주종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하나님여하여주의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모지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들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당부함을 들으시되 주에게 주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계시가 사하여 계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본지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게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강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늘 그 마땅히 하나님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한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들을 애워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 나 주의 백성. 자기의 마음의 제약과 부속을 깨닫고 이 손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기도나 무섭낙부를 하고는 주는 계신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의 모든 행위들을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우리 아시니 저희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다 해서 사는 동안에 항상 남길 경애하는 주의 기를 행하라 이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네. 저희 을으시고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느라고 끌고 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만땅에서 스스로 다닫고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는 를을 우리가 법자하여역으로 행하며 아들 지영나이다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대신으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의 주의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로 가서 주의 능력의 배와 함께 주의 평안의 서도에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헌대 주의 세수형으로 고원을 입게 하고 주의 성도로 행을 입는 받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종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네. 여러분도 꼭 이런 기도를 하시고요. 이게 놀랍죠?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읽으시면, 기도문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뭔가 신명기사관이 죄를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강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7장 11절로 가 볼까요? 11절로 가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 제가 요약을 해 드리고 내 이름으로 1 4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쭉 가서 19절로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걸 보면 뭐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경고하고 있음을 좀볼 수가 있어요. 이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참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8장 9장은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그 많은 업적을 쌓았고 또 그가 스바 여왕의 방문도 받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가 또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지만 결국 죽게 됨을 우리가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솔로몬은 신명기 하나님 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을 다 어겼죠. 자 병마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자 병마를 많이 두셨죠. 좀 보세요. 자 애굽에서까지 사왔어요. 애굽과 구스에서 사왔고 또 아예 그냥 애굽 애굽 애국 바로의 딸하고 더 결혼까지 했네. 이방이라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도합 부인이 1000명이 넘었죠 자 신명기 말씀을 곳곳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쌓았죠 자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해버렸죠 대단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안 지켰어요 자. 여기에서 왕정의 폐해가 그대로 나오죠. 세금과 노역과 군역이 따르게 되죠. 왕정을 두게 되면.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면 참 그렇게 솔로몬이 여기 성경에 나온 것만 해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죠? 첫 번째, 아내를 많이 잊죠 그것도 이방 여자를 끌어들였죠. 우상을 숭배하게 됐죠. 그쵸? 자, 재물이 넘쳤죠. 자, 이생애자는안목이등인 육신의 종이으로 무너져버린 거예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돼요. 항상 과한 걸 구하지 말고 적절하게만 구하세요. 그 아리마데 요셉이나 바나바는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돈, 부자인 사람이 예술을 제대로 믿게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그런 사람못 봤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직 제가 많은 사람을 못 봤지만 아직까지 저는 성경에선 그런 사람을 봤는데 제가 태어나서는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믿음 좋은 사람을 제가 못본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은 거의 50여 년간 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자, 유다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죠.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단과 베델에뭘 쌓았죠? 금송아지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섬겨라. 이 죄에서 벗어난 인물들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좀 기억했으면 하는 인물들이 아사, 여호사밭, 요아스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아는 어, 어떤 인물들일까요?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네,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들이에요. 자, 아사, 따라해보세요. 아사, 아사. 여호사밭 요아스 요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 요시아. 요시아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들이고 그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인물. 하나님의 때이 하나, 이 종들을 사용하셔서 어, 종교개혁을 단, 단행을 했고 여기 보면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이 시기와 이스라엘의 여로위에 이세때는 양나라가 최대 전성기였어요. 최대 전성기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망하죠? 아람이 무너짐이죠. BC 732년에 아람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B.C. 722년에, 이제 방패막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곧바로 10년 후, 아람이 망한 10년 후에 망하게 돼요. 여기는 히스기야는 주님이 지켜줬더니, 이제, 새로 궁국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사신을 보내죠. 이 사람이 또 이제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이제, 자기와, 그, 하나님의 그, 그 성제를 다 보여주죠. 복관을.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결국, 이 사람 아들의 죄가 그게 달라서 그 아들 때문에, 때문에 결국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그 원인지 홍은 히스기아가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이 말하는 끝까지 선했던, 선했다고 인정하는 인물은 제가 봤을 때는 세 사람이에요. 다른 게 의견을 주장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누구누구 누구, 다음에, 자, 읽어봐. 여호사밭여 요담. 요 다음에 요시아. 요시아. 이세 사람은 끝까지 선했다고 이렇게 나와있고, 희스기하나가잘 나가다가 또우쭐을 했죠. 그런 분들이 몇분 계세요. 잘 나가다가 좀우쭐를해가시고좀안 좋게 끝난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뭐죠? 요호람, 아하시아, 아달리는 어떤 인물이에요? 아 아카, 악한 왕들이에요. 그리고 요담때는 암모라고 전쟁을 했네요. 보시면 요하스에서 요담까지 보면 전쟁을 많이 했네요. 요하스는 아람과 전쟁을 했고 아마시아는 에돔과 전쟁을 했고 우시아는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요담은 암몬과 전쟁을 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누구죠? 아하스, 문하세, 암모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한왕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문하세는 거의 아수르 신자로 그냥 성전에다 지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셔가지고 나중에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문하세는 검정성에 표시를 해놨어요. 자, 아왕이었다고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다음에, 요시아 왕, 요시아 왕들의 자녀들은 여호아스여호야킴여호야킨 시드기야는 어떤 왕들이에요? 아컨 왕들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구한말하고 비슷해요. 여기 보세요. 한번 이리부터다, 저리붙었다 하고 있죠? 그러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보면 다사왕 고레스 이야기가 나오죠?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여호사밭 요담, 요시아가 굉장히 꾸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고 평가를 좀 받았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남쪽과 북쪽을 이제, 이제 지파별로 좀 나눠보면, 사실상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면서 레이 지파가 다 넘어오게 돼요. 유다로. 사실상 이제 보면은 네 지파 연합이에요. 근데 유다가 중심이 됐죠. 북쪽은 레이 지파가 이쪽으로 이동해버리는 바람에 아홉 지파예요세 보면. 어, 어느 지파가 중심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경쟁관계 속에서 흘러갔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종교개혁을 좀 보면 저희가, 종교개혁 부분을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자,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쭉 넘어가서, 아사야의 종교개혁이 나오는데요. 아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 15장 8절로, 8절로 19절까지, 이 사람이 어떤 기억을 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곧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시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예 구절을 읽어 주세요. 아사왕제 15년 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로서소 천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면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로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남과가 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서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성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상당은 이스라엘 에서제한아니으나 아사의 마음이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해드렸더니 이때아는다 음, 음, 음. 전쟁이 없니라 예, 이제 정결하게 되니까 전쟁이 이제 없게 됐네요. 그 다음에 사대왕 여호사가 또 정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17장 7절로 구절은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데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 어,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모과 여호나당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스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리고 사절로부터 여기 19장 사절로부터 11절을 19장 4절로부터 11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비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유다온나 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에 가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리에게도 없으시고 상복금도 없으시고 내물을 받으실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바시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적당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말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이 계속한 모든 일은 이주다 주사의 어른 이스라엘의 아들 수마다가 다스리고 너희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희차게나가 여호와께서 선언장을 피하실지로다. 자,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2 0 절에 보면 정결 개혁 이후에 지금 누구죠? 아람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죠? 지금 여호와의 영이 그냥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시게 되죠.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15장에 15절에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줄을 치세요. 자,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설이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이 형통하리라. 이시대의 선지자들이 적습니다. 다른 말씀을 전한 목회자들이 적은데, 그 적은 목사님들 가서 그들의 신뢰하고 배우도록 하세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적군들 서로 싸우고, 자멸을 하게 됩니다. <웃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가 종교교역을 하는데 2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좀자그 히스기야 전에 이제 25절 아마시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우쭐해져가지고 잘 나가다가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하고그 뭐죠? 이 사람이 이제 누구 어떤 신을 숭배하게 돼요? 아마시아가? 애돔신들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쟁에 져가지고 거의 이제 포로까지 되죠. 그리고 우시아 왕이 이제 등장을 하죠. 우시아 왕 때는 굉장히 잘 살았을 때예요. 굉장히 잘 살았을 때고 한데 이제 이사람이 또잘 나가다가 이제 교만해지죠. 자기가 이제 분양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병에 걸려버려요그래서 이제 요담이 이제 요담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담왕은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하스가 나오고 아하스는 이제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29장에 이제 이제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자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6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서를 등지고 성전 청소를 하게 되죠. 성전 청소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31장을 좀 가보세요. 30절에 3 0장인 걸로 6월절을 드리게 됩니다. 6월절을 지키고 히스기야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게 돼요. 30장 1절로 22절을 보면 자 본격적으로 개혁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시간이 없어서 20, 31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게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는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에 형통하였다라 자 이렇게 했는데 누가 그 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사내림이 침공하게 되는데 사내림의 군대가 누구한테 전멸당해요? 천사들한테 전멸을 당해요. 자 32장 21절을 21절 22절 여호와 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수르 왕이 나리고 못하여 그 몸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심혈 시장에 돌아갔을 때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와 같이 여왕께서 희승이야와 예루살렘 범인을 아수르왕사네립의 손과 모든 정국의 손에서 보관 사면으로 보호하니 자 그렇게 되죠 또 이런 희스이야가자 <웃음> 우리가 아닐까 우리 영적인 눈이 트여야 돼요 여러분 너무 공경이 있다고 해도 어, 두려워하거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이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셨는데, 또 교만하게 되죠. 바벨론 반백들한테 성전을 다 보여주고, 또 이제 하나님이... 다 뺏길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히스기아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향해 치달을 때 요시아 왕이 등장을 합니다. 34장을 펴세요. 1절로 7절을 우리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이사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산당의 줄을 좀 펴놓으세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받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우리가 왕의 앞에서 가야들의 그 단을 세파하였으며 왕이 또이단위에 그 불살렘 태양성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산들과 아론 생긴 목산들과부어만은목산들과 하아 가루를 만나로 거기 제사 선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으며 또 무나세와 에브라이과 시무부가 낙달리까지 사면 헝패한 성에 서도 재단들을 흐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율법책을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일단 이제 반포를 하게 되는데 자, 자, 34장 자, 지금 20, 29절로 33절을 좀 보면 이제 저희가 여기 훌다 선지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29절로 33절을 저랑 같이 한 절씩 보도 할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고민과 자사장 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모른노고하고다함대하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행체계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에게 주시며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 언약을 언약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가 했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35장에 보면 또 6월절을 지키게 되죠 예자 제가 이제 여러분 그 뒤에 여호와 요하, 야하스 여호와 킴 여호와 김 시드기아가 나옵니다 시드기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고레스의 기국명령까지 나오므로 그 유대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아멘